이렇게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연결하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폿 용접 도중에 순서를 착각하기 매우 쉽습니다. 이제부터 효율적인 배터리 스폿 용접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짝수 번호가 있는 사이드 A 표시된 면을 스폿 용접을 합니다. 다음 홀수 번호가 있는 사이드 B 표시된 반대쪽 면을 스폿 용접을 합니다. 이렇게 스폿 용접을 해주시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스폿 용접이 가능합니다.